뭐아 장남아! 장남아! 장남 <웃음> 진짜 왜 하고 이꼭 도핑 테스트 한번 해봐요 위험해 <웃음> 야님? 준비 잘 하고 있어? <웃음> 아 그럼요 늘 하던 거니까 얘가 안 그래도 저한테 <웃음> 사진 보내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<웃음> 난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몸은 좋아 보여 <웃음> 다음 주가 시합이니까 네. 이제 내가 좀 도와... 운동적이 아니라 아, 파이팅적으로 파이팅적으로, 파이팅적으로 이제 도와, 이제 좀 아.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아 근데 갑자기 쟁쟁한 선수들 나온다 그러고야 재밌다 맛있어 아, 성혜빈 아. 그랬어 어. 나한테 딱전 내가 전화해서 고맙다 했더니 아. 아니에요 아. 형이 1등 할만 했다고 그랬어요 아, 솔직히 야 근데 형이 그 표류했을 때도 뒤지고 쓰던데 아 <웃음> 그래서 아그 그때 확신했어 아저 형이 저 카메라 앞에서만 저런게 <웃음> 아니라 저런게 잘 본툽이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지고 이걸로 이걸로 보냈거든 형이 이걸로? 같잖아 상도가 좋긴 좋아 아 어, 나쁘지 않았어 음. 보통 이제 시합 뛰고 나면 은 음. 대구의 사람들이 이제 체중이 과하게 훌거든 아 맞아 그 얘기 들었어 아, 전혀 없네 형 지금 바디비딩 약간 좀 유전자가 좀 있었어 술 먹었어 술 먹었어 진짜. 안주 안먹었 안주 아, 나 원래 안주 안 먹었어. 몇때왔을때 혹시 운동이 많이 늘었어. 아이고 인마! 안 놓치지. 혹시? 절대 안 놓치네. 나에겐 이제 중력 가속도가 없어. 오우, 아직 빵핑 안 됐잖아. 받아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 <DK> <cog Hobg> Yeah. 아. 마지막! 마지막, 확실히 확실 웃기려고 그래. 진짜 눌껍어 신다, 이거. 아, 읽어, 생기 생기 생기. 음. 뭐 먹? 뭐 자꾸 뭐 마시는 거야? 아 탄수화물. 아 탄수화물. 뭐, 운동할 때도 마이거야? 아, 그게 또. 아 이것도 이거 또 이거 상급 노하우라. 아, 아 여기까지. 아또 입금 돼 알려주는 아, 노하우라. 아, 이건 하지. 카메라 꺼지면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려. 아, 개방. 오늘 <웃음> 진심 모드이기 때문에. 오! 아, 나쁘지, 나쁘지 않잖아. 오 어, 아 지금, 어, 지원와왜안 아, 꼈어. 오안 꼈지. 도미스 자비스 1등 발. 자비스 보여줘, 자비스 보여줘. 나쁘지 않아. 오! 오늘은 이 안까지 들어갈 거야. 이렇게 해서 뽕을 다 세운다면서. 이 기저부터 이 기간을 구더 자세한 설명은 결제 후에요. 열! 하나! 잠 렛츠고! 으이! 으올으렛츠이셋이 으이! 으이! 으이! 이오이이오케이 으이! 이 으이! 으이! 이 으이! 으이! 으이! 으이! 으이! 으 으아! <웃음> 모르겠다 했는데 아으이정확 으아! 다아으 영웅 등장 노비스 1등 등장 <웃음> <와>.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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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오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이거 살짝 찐데 짜증나고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근데 이거 자국이 어디 들어와야 돼? 흐면이요면은메한 근데... 맛? 어. 와, 근데 광배 쪽이 들어와서 이거 형이 이렇게 땡겨서 그래 어? 어? 이렇게 땡겨서 그 이렇게 땡겨서, 땡겨서. 아이거도 카메라 쓸때 얘기해주면 안 되네 <웃음> 해줘! 아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? 아씨 괜한 애들 하랬네 이제 맛있어 누가 맛있어? 흐메 맛있잖아 이제 맛있어 이제야 간이 딱 맞잖아 네. 어우 야, 이게 이. 여기 밑니너나 판치지. 아. 야, 보여 봐. <목소리> 걸려, <있어, 목소리> 걸려 있어. 야, 선호너잘 가르친다. 야, 아 갈색. 씨. 이거 여기 딱 걸려있자 여기 여기. 여기. 여기. 아, 빨리 예. 찍어 잡아. 예. 빨리 예. 찍어! 아이 아. 아, 아, 느낌이었구나. 진이가농 친다. 아하그 <웃음> <웃음> 다시 쭉다 아, 그렇지, 여섯, 어, 그렇지. 여섯, 형이 생각보다 한번더더 위로 땡긴다고 생각해 여섯, 그렇지 여기까지 아, 여기까지땡겨 그래 숨가 아, 올라가 아나 그렇지 하나, 그렇지, 그렇지. 아직 피크일 그때 그때이천도 제일 많이 떨고 힘들 때인데 또 형이 또 n t fight here. I don't know. I can't fight here. I just want to be able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하 t k n o 습니다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Checking out the scene, uh, wasn't trying to get my numbers up, uh, you know I keep it...